플레이보이맨 음. 맨이 <목소리가> 음. 어, 음. 음. 음. 어, 지금 잡 아, 지금. 빨리 운동하고 싶는데같 날씨도 좋아 가지고 운동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저요? 네. 아, 근데 군대 다닐 때도 운동 많이 했어가지고 맨날 혼자 니까 재미도 없고 같이 할 사람도 없고 한 2주, 2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남았어 <목소리> 힘드네요 안녕세요 어? 아너 자꾸 찍어요? 이찍주야 근데 잘생겼습니다 오전에 웨이트하고 수비하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저녁에는 오후에는 패팅 치고 엑스트라 하고 이제 개별 과제하고 숙트에 저녁 먹고 쉬다가 지금 있다가 네, 는네저 목표가 100%입니다. <목소리> 어떻게든 Teenager. 아, 예안 미안. 스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현석 형이다. 현석이 형. 저희? 서로 자느라 바아요 현석 씨반지사 진짜 간단하게 씻고 아 씻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세시만 하고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들어와서 목갈아고 운동을 나가고 그게 끝이요 그리고 들어와서 핸드폰 진짜 이렇게 핸드폰 눈 뜨면 7시 반 그럼 이제 운동하러 가야 돼요. <웃음> 진짜 이러다가 끝나요. 내일 6시 반에 일어나는 게 진짜 제일 힘들어요. 경사는 7시 반에 일어났는데 힘든데 이시간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시차가 는는데시차는이는이낌이렇게이 친구는 이친이이친구이이 친구는 이 방마다. 오케이 이이게 오케이 이번은끝 생략하고 <목소리> 바로 1번 <목소리> 2번 1번 이거 생략 이거 생략하고 바로 3번 <목소리> 이렇게 네. 동작을 잡고 줄여줘야이 <목소리> <부려줘야 목소리> 품이랑 비슷해져 오케이 번번 오케이 그런 식으로 다리가 막아줘야 돼. 응. 불편하면 안돼 가장 편한 가장 편안한 위치에. 그 그전엔 네가 상체가 되게 높은 편이었 네. 높으니까 상체가 밀려나왔어. 근데 상체가 좀수여지니까 앞으로 잘안 밀려왔단 말이야. 오케이. 빠르면 확실히 한신은 없습니다. 아까 다시. 맨날 스윙건 여기서 할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 좋으니까 칠 수도 있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맨투맨으로 하잖아요 다 민호 <웃음> 아나별데아나 별로 안 좋은데 방망이가 <웃음> <웃음> 약간 수수관 같은데 <웃음> 제가 돌려 제가 돌려서 <웃음> 아니 퍽퍽퍽 퍽 걸린다고 퍽퍽 아, 퍽퍽 그... 맞죠? 봉이 <웃음> 막 깨질을 소리는데퍽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딱서봐야아요죠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야, 지, 야, 야, 야 지금 야때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지금 기다고아아야 <웃음> 야, 이런 기회가 없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웃음> <어이. 좋아, 좋아.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 한다 l e a r e h i n g t o r problems t answer. Long time, it ain't good for nothing. t t h a yeah, but w e r not. You're <tries> a mirror t h u m man